<웃음> 안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로하! 자,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 생경한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하시님 깡팟 도장입니다. 듣자마자 경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에 하시딘도 가보고 싶은데 공팟들은 뭐 공격 능력 제한 있고 뭐 그래서 가보지 못했다 한번 맛이라도 보고 싶다 이러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도 받아드립니다 깡팟, 헬팟 오늘 한번 가봅니다 어, 아오니 한번 섭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오님 방송중이시죠? 네아 지금 뭐하십니까 아오님? 지금 음악 던전 돌고 있는데요? 음악 던전 그거 돌고 뭐하십니까? 어... 심패카? 돌고 뭐한대요 하 그럼 또 하냐고요? 네네. 그래도... 아우님 제가 오늘 컨텐츠 재미난거 생각했습니다 어? 뭔데요? 오늘 하시딤 깡팟 도전 어떻습니까? 절대 못 깨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해보셨어요? 아우님 해보셨어요? 제 반은 절대 못 깨고 하시딤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어 해보셨어요 근데? 그렇죠제 반은 해봤죠 아~~ 음 하시딤도 해보시다? 하시딤도 해봤죠 하시딤도 해봤죠 하시딤도 해봤죠 아 잘됐다 아우님 음. 좀다가가 약간 섭외할테니까 같이 둡시 한번 혹시 누구누구 누구 섭외되어 있나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웃음> 스타트입니다 아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웃니 섭외했습니다 하시딤깡파 용사들 모집합니다 <웃음> 아는 척하지 말라고할수 있어 어? 컨텐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 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공약은요 아 절대로 짜증내지 않고 칭찬하기 알았은 아, 아, 저도 공략 하나만 걸어도 돼요. 네 어떤 거죠? 이름대는 실분할 때마다 욕해도 돼. 그러면은 다들 리타 한 번씩 할까요, 여러분? 자 리타 한번 해세요. 어그로를 저에게 끌기 리탈, 위해서. 리탈, 리탈, 리탈, 리탈, 리탈, 자 리타 리타 리타 리타. 들어가겠습니다. 외쳐 주셔야 돼요. 들어가 빨리. 제가 왜안 돼? 왜안 돼? 죄송합다 다시 할게요. <웃음>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다, 웃음> <웃음> 여러분 웃고. 아, 여러분 화내지 않기를지 우리 화내지 않기를지. 자 위탈 위탈 위탈 위탈 드랍미야드랍미 고고! 오케이 자 퍼지세요 각자 조 찾으세요 조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실드 실드 실드 실드! 실드. Colleg, 왜 맞지? <놀람> 심연, 심연. 자 나갔다고요? 나갑시다. 다시 나갈게요 다시 나갈게요 실드 방어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실드 방어부터 실드 안주 좋아 완벽했어요 자 이거는 회피 회피 회피 회피 회피 회피 아니요 그 방향으로 회피하셔야지 회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 마실 키다가 만화로 실드 못 쓰는 경우 발생하니까 만화까지 잘하셔야 돼요. 나 젠제님 욕하고 싶어. 참아 참아 참아 연습이야 연습 웃으면서. 물이 <웃음> 떨어질 때앵커러시를 밟으면 실부가 나요. 실드 실드 실드 실드. 오케이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 일좀 <목소리도 목소리도> 토끼 살시다 어, 저렇게 저렇게 도배해 주시면 돼요. 음, 각자 그셀레 준비 셀레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셀레셀셀 <웃음> 어 됐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정타. 들어간... 예. 저지 순서가 없어. 지금 4에어 지금 <웃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정한 게 없이 지금 연습으로 들어오고. 어 이게 연습이니까. 일단 처음에 연습이니까 겟. 그냥... 셋. 아 저지 너무 빨리 오케이. 내리더라. 봐봐. 들어가이 들어갔다. 저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니다 오케이. 아, 75못 갔다.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이번에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네. <웃음> 자 연습 다들 너무 잘했어요 진짜 75까지 깎았어 우리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램샷시라든가본 램샷 하고 싶다 할수 있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램샷 빨리 도전해라 아, 한 방에 못 끝내면 이제 방송 테러 나가는 거야? <웃음> 행불로가 다두번 끝난다 더 말할 거 없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다들 그냥 죽으세요 말하시듯 절대 쓰지 마요 알겠죠? 아 어, 만화실드 써야겠다 부통받지 않으려면 아아 아어 음, 아, 뭐야 무슨 말하고 있었나요 지금? 어 아이 통받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라고 아 열심히 어, 하라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고 한마디만 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그 조장 찾으세요 조장 조장 차으세요 조장, 조장, 아이고, 조장. 자생실드 가져와 가져와 일단 살자 아이고, 일단 살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살자 오케이 오케이 나어 어, 나이스 어. 좋았어, 좋았어. 굉 잘하시는데? 어, 저지먼트 저지먼트 어 나이스! 오케이 어 나이스 50불 깎아서 잘했어요 저, 저, 저, 도장, 저, 저, 저, 저, 도장. 그렇지 그렇지 아 쉴드! 아 쉴드! 쉴드! 쉴드! 쉴드.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패드 패드 많이 안와 이건 저처음보네 네? 오케이 네? 쉴드! 셀레셀레 셀레. 아이고 한번 넘기고 합시다 자, 저렇게 점프를 하면 이당하 신분이 위타을써야돼요저 지금 주면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리괜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갔아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괜아괜드드 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케이 첫번째 일단 1트 오케이 아 첫번째 실패. 실패 오케이 지금 실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옥이란 패턴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연옥이 뜨면 머리 위에 자기가 느낌표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사람이 위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번째는 고통의 시련이라고 아까 이제 광물에 갇히는 게한번 있었는데 경우에는 패스를 막, 막 소환을 해서 이렇게 하데스라든가 경직 펫을 막 소환을 해 주고 안 깨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가 네, 때려 줘야 합니다. 실드, 실드. 자생 실드, 자생 실드, 자생 실드, 자생 실드 일단. 자생 실드, 자생 실드. 보세요. 저지먼트. 그렇지. 84. 그렇지. 알 것도 맞고. 오케이. 연옥, 연옥, 연옥, 연옥. 연옥. 연옥. 때려 줘, 때려 줘, 때려 줘. 때려 줘. 아이고, 부사. 아, 까오라 쉿. 패피, 패피, 패피. 아, 쉿. 셀브 셀브 셀브 아니 안 맞았어 셀레 셀레 셀레 안돼 누워 있는 사람이 오케이 2 5개깎 가서 좋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 잘하고 계십니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어 아니야 패스 완 패스 완 패스 완 패스 완 패스 완 패스 완 패스 완 옆에 때려주세요 옆에 때려세요 때요 때요 옆에 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잠깐만, 와 <웃음> 뭐야 이게 아우, 아. 안 돼, <웃음> 안돼아아까워2 5분까지 깎아. 안 돼, 이거. 아. 방어 상황 일을 못했는데 무슨 상황이죠? 방어제? 원래 저걸 때려줘야 하는데 타수만큼 네. 저거를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이 라이프 드레인을 써야 돼요. 저희가 네네네 네. 네. 네 방금 전제 투어님이 터졌잖아요. 피가 저희가 다찬 상태에서 라이프 드레인을 아무도 못 했어요. 하이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아까 아 23까지 가까는데 이것도 하이 일단 아 일단 네 약속대로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아유 너네 다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한 마디만 해도 돼요 전쟁이 네 뭔데요? 아까 전에 막 욕하시던데 네? 제가요? 아쉣 하고 욕하시던 <웃음> 아니 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닙니다 <웃음> 용안습니다 회피, 회피 회피 회피 <웃음> 아쉣아쉣아쉣 괜찮아요 셀리보 괜찮아, <웃음> 셀리보 셀리보 아니 안 맞았어 테마랑 그 아우네 어떠세요? 지금 오늘 캐 해보는 공판 해봤는데 깡파아무튼 <웃음> 이런 쪽 하지 마세요 <웃음> 너 20년 일월까지 부르지 마세요 <웃음> 지금 구독자 수 지금 확인하고 있다 지금 좋습니다 일단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녹화 빠이 안녕 로바 이 컨텐츠와 채널은 왼쪽에 계신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